어, 토끼가 앞길을 막고 있다. 친해지기 위해 직진 바로, 바로. 총 맞죠? 어그로를 끈다. 바로, 바로 총 맞죠? 총을 빼앗는다. 바로, 바로. 총 맞죠? 아니, 아니 뭐, 제... 뭐... 선택지가 왜 이래? 이야 <웃음> 제작인이여, 주전자닷컴. 발신자 표시 제한. 아, 뭐야? 짱나게 네 김수현 전화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순, 이순자씨 딸 되십니까 이순자? 우리 엄마 이름인데 전화 끊을게요 수고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이순자씨가 지금 위독해요 누구세요? 근데 손이 이상해 이순자씨 남편입니다 그럼 아빠 아니야? 남편 언제 재혼했나? 이순자씨 지금 가남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에? 주소 찍어 보낼테니 죽기 전에 한번 보실 생각있으면보세요 가야하나 그래도 마지막인데 왜 이렇게 무덤덤해 애가 어떻게 됐는지만 확인하지 뭐 백층탈출2 리메이크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백층탈출2 리메이크 입니다 어떤 장작분의 추천으로 플래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게 돼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지난 이야기 이순자 씨는 교통사고로 모든 가족을 잃고 중학생 딸인 수연 밖에 남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딸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수연을 백층 꼭대기에 가두었다. 가진 함정에도 불구하고 수연은 백층에서 탈출하여 보호시설에서 따로 생활하게 된다. 그녀는 독립을 위해 졸업 후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 이순자 씨와는 연락을 끊게 되었다. 그건 왜 이렇게 웅장했을 때 없이 그러나 10년 후 자칭 남편이라는 사람한테서 이순자씨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고 갈지 말지 고민하였으나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었나 보기만 한다는 마음으로 가기로 한다 와 이번엔 100층 탈출이 아니라 100층 오르기네? 1층 호텔 입고 아무것도 안 눌리네요 어, 뭐야 이 약간 그 특유의 플래시 감성 약간 소름끼치게 무서워 그치 않아? 약간 좀 불쾌해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요 얘가 아, 혹시 회장님 따님 아니신가요? 제가 뭘좀 대접해도 될까요? 갑자기? 싫어요 어떻게 알았지? 아, 네 알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죄송하지만 현재 공사 중이라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공사하는 것 치고 너무 고요하다 무서워. 왜이래? 갑자기 공포게임이야, 분위기. 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물어볼 것도 있어서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커피 식기 전에 드세요. 마있니다 마시면 게임 오버될 것 같은데? 일단 그냥 대놓고 마시고 게임 오버를 맞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마셔보자. 아, 뭐야? <웃음> 아, 효과 빠르네. 아 이런 느낌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싫어요. 아, 아니 아냐, 아냐. 좋아요 하고? 커피 씻기 전에 드세요 나중에 점점점 부름표 왜안 마시세요? 빨리 드세요 뭐 탔죠? 에? 무슨 소리세요 사람 무한하게 뭐땀 흘린다 독 같은 거 탔죠? 도도도도도독이요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럼 먼저 드셔보세요 제가 멀쩡하면 당신도 드셔야 할 거예요 잔을 바꿔치기 개빠르게 <웃음> 손은 눈보다 빠르지 오, 여기 열렸어요. 탓, 탓, 탓. 왼쪽, 오른쪽. 최후의 만찬인데? 뭐야, 이거? 오른쪽에 물음표가 있는데? 뭐지? 안 눌려. 오른쪽. 어? 왼쪽. 어? 이게 몇 번째 인간인지를 맞춰야 되는 거야? 1, 2, 3, 4, 5, 6, 7, 8, 9, 10. 예수님을 빼면 9. 10? 맞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아! 구 나가는 문이 잠겨있다. 아! 그럼 10번을 한 다음에 나가. 안 돼! 까! 이 뭐지? 나 막혔어. 빨리 공략 봐봐. 그림에 희미하게 글이 써있다고? 그림에 희미하게 글이, 그리... 어? 아, 바다의 우유가 썩기 시작하는 달에 동화줄을 당기면 길이 열리리라. 뭔 소리야 이게? 바다의 우유 굴이 썩기 시작하는 달 굴이 썩기 시작하는 달이 뭐지? 여름? 6월이야 그러면? 아닌데? 여름이면 5월이라고? 왜? 왜 어? 5월이 여름이야? 5월은 봄이잖아 6월 달부터 여름 아니에요? 정신 차려! 굴이 썩기 시작하는 달이 5월이에요 산란기라서 난왜 이해가 안 되지? 썩지 시작하는 달이면 철이 지난 거 아니야? 산란기에 굴은 독이 생기니까 음, 한번 해보자 어, 5월이 맞네? 아야 근데 너무 어렵다 와, 씨, 올라가는 거봐 <웃음> 아, 근데 퍼즐의 난이도가 생각보다 너무 높은데? 엘리베이터 억지로 열리진 않는다 카드가 필요하네요 벌써 12층이야? 많이 올랐네 한식식당 아, 귀여워 여기서부터는 쭉 식당이에요 제 섬씨를 보여드릴까요? 볶음요리를 만들고 싶은데 오른쪽에 가셔서 원하는 재료를 집어와 주세요. <웃음> 볶음요리! 당근! 에? 왓? 볶음요리하는데 왜 당근하면 안 돼? 당근도 볶잖아. 애호박. <웃음> 생강? 생강을 얻었다. 음.. 생강볶음? 생강은 향신료인데 잘못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볶음이 안 되는데? 아.. 얘가 나 죽이려고.. 볶음요리 한다고.. 그렇게 유도한 거는 반대로 가져왔었어야 됐네. 그래도 가져오신 김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 아니 죽음과 동시에 재도전을 누른 것 같아요. 짚는다. 천액이. 천혜기! 아, 천액이가 칼에 가려서 안 보여서 천액이. <웃음> 엘리베이터 통행증을 얻었다. 곧. 자, 얘 찍고 또 올라가. 17층, 제육의 시험대. 그게 뭔데? 앞에 있는 제육볶음에 적절한 재료를 구하시오. 참기름. 대파, 간장, 호추 아니, 진짜 이게 맞아? 통깨, 양파, 고추장, 고춧가루, 돼지고기, 마늘, 식용유, 대파, 생강청, 참기름. 이걸 먹고 이렇게 재료를 바로 맞춘다고? 야너 회사에서 일을 하지 말고 미식가로 전직해야 되겠는데? 와 이걸 한 번에 다 골라야 돼? 아 잘못 눌렀다 아씨 다시 다시 아 고춧가루 하나만 누르면 됐었는데 야, 그래도 위치는 랜덤이 아니네. 나이스. 됐다. 터, 터, 터, 터. 23층, 총괄 사무실. 도우세요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사람들이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지. 얼마 전 회장님은 전체 방송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일 오는 김수현을 죽이면 10억 원을 주겠다고. 하지만 저처럼 도덕적인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조심, 으에 이 비싸면 대가를 치러야겠지 어어 회피 어어 회피 내고 핫! 으 배였다 두고보자 폭파된 총괄사무실 맵 이름 바뀐거봐 지혜문 지나하고 싶다면 똑똑하게 행동하셔야 할겁니다 다음 중 다른 종류의 하나는? 블랙 컴퓨터 레드. 컴퓨터 아니야? 색깔이 아니잖아. 다음 중 적절한 맞춘 법은? 일해라, 절해라, 하지마! 아니, 시간이! 아! 아니, 문제가. 일는 시간도 안 줘. 자, 눈으로 읽고 빠르게 맞추겠습니다. 와... 열 문제를 다 맞춰야 돼? 다시 진짜 빠르게 할게요 이제 문제를 그냥 다 외웠어요 오케이~~ 와... 나오는 문제까지 랜덤이어가지고 진짜 모든 문제를 다 외우지 않으면 이거 못하네 뭐지? 그림들의 순서로 올바른 것은? 오, 어... 이거. Nope. 당신은 예술을 감상할 기분이 안돼 있군. <웃음> 아이씨. 오꽃 화월 시신. 오꽃 화 2번이었네. 의지의 빨강, 근검의 노랑, 순수의 하양. 셋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럼 이색이 나오지 않을까? 빨강이랑 노랑 하양을 섞으면? 어? 뭐 맞춘 거야? 왔어. 이번이야말로 끝장을 보자. 적절한 사물 클릭. 우야. 어? 아니, 시. 어! <웃음> 나뭇가지. 어 병이야? 아 어, 병이 맞았다니 병이 제일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 도망쳤어 가면 되나? 55층 카지노클럽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해주지 여기서 가장 부자는 과연 누구일까? 알아내고 나한테 말을 걸어줘 난 제일 돈이 없어 내양 옆에 들거돈 합친 게 내가 가진 돈이야 나는 만원 들고 있어 난 빡빡이 돈의 두 배를 들고 있어 내 돈은 노랑이 돈의 절반도 안돼 얘가 제일 부잘거 아니야 핑키 음 설마 찍어서 맞춘 건 아니겠지? 맞는 사람 성의도 좀 생각하라고 뭐지? 가면 돼? 아 데드신도 한번 볼걸 그랬나? 궁금하네 갑자기 음료 보관 및 유통부는 뭐야? <웃음> 그게 왜 61층에 있어? 과학상실 물 1L는 물 1000ml고 그것은 곧물 1kg다 여기에선 자본주의의 무게를 잴 것? 뭐야? 필요한 무게 14,500 아... 자본주의의 무게니까 가격을 하면 되나 본데? 맞아? 14,500원어치를 사려면은, 이게 중복이 되나요? 어, 아,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14,500원이면은, 14,500원이면 그냥 보리주스 2번이랑 캔콜라 3번이면 되잖아. 됐다. 뭐지? 조사해도 nope. 아무것도 없었다. Nope. Nope. 응? 어? 응? Nope. 어? Nope. 0칼로리 사이다 콜라. 열쇠를 발견했다. 에? 뭐 이거 하나하나 원래 다눌러봐서써야 됐어? 뭐야, 이거. 겉은 투명하나 강한 것이 있다. 향긋한 냄을 품고 있지만 그 실체는 없다. 맛은 사실인 듯 하나 사실 거짓이다. 아, 그래서 0칼로리 사이다. 이게 힌트였네. 열쇠가 필요하다. 열었어, 게이드 어? 토끼가 앞길을 막고 있다 친해지기 위해 직진, 바로 총 맞죠? 어그로를 끈다, 바로 총 맞죠? 총을 빼앗는다, 바로 총 맞죠? 아니 뭐... 뭐 선택지가 왜 이래? 총을 빼앗아보자 어그로를 끈다? 아! 아... 어그로 끌고 클릭을 했었어야 됐는데 아쉬워 됐어? <웃음> 뭐야 왜 이렇게 간단해 어디로 갈까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오른쪽 엘리베이터를 가야지 비상계단 하면 내려갈 거 아니야 뭐야? 진짜 맞았어 그게? 길이 끊겨있다 어떡하지? 점프해서 넘어간다 창문으로 넘어간다 둘다 죽을 것 같은데 점프해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어... 보통이라면 점프해서 넘어가는 게 맞겠죠? 창문으로 가면 괜히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어? 창문으로 넘어간다. 핫핫악악핫핫음악찻아 아, 크랙을 피해서 어 알겠어. 알겠어. 크랙을 피해서 음 완벽해. 이 정도면 그냥 스파이더 걸 해라. 어 벌써 100층이야 엄마! 엄마가 진짜 아팠어 헉왜 저렇게 된거지? 내가 알려주지! 내가 바로 니네 새아빠란다 너네 엄마를 저렇게 만든 것도 다 내가 한 짓이라고! <웃음> 아니 왜? 뭐하러? 빨리 내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지 그래서 너네 엄마 조금을 조금 앞당겼다고나 할까? 사이코 새끼 근데 니가 살아있으면 너한테 재산이 가겠지? 그래서 넌 여기서 사고 사 처리해야겠어. 이애에의 양보조 말이야. 핫! 핫! 핫! 이, 이게 막는다. 맞게 너무 뾰족했다. 점프한다. 서서서서서서 수연아, 왔니? 내가 미안하다. 나는 고아로 태어나서 한 보육원에서 자랐단다. 불행하게도 그 시설은 그다지 좋지 못했더란다. 너의 죽은 친아빠가 내 삶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단다. 우린 서로 의지하며 살았어. 보육원을 나와 나는 사업을 시작했고 그때도 너희 아빠가 도움이 많이 됐단다. 사업이 여러 번 망할 뻔했지만 그때마다 너네 아빠와 의지하면서 버티고 버텼지. 신이 우리를 버리지는 않았던지 다행히 사업은 크게 성공했지만 너라도 잃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미안하다 널볼 염치도 없다 돌아서기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인입니다1 0 0층탈출 후속작을 갑자기 만들고 싶어져서 급하게 만들어버렸네요 우와 이런 게임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만들 수 있다니 정말 존경합니다 뭐지? 자 이렇게 1 0 0층탈출토 리메이크 잘 즐겨봤습니다 아 옛날의 향수를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네요 옛날에는 진짜 이런 명작 플래시 게임들 정말 많았는데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게참마음이 아픕니다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안옥화 종료 <목소리>